아, 둘, 셋, 하나! 아니, 왜 거짓말 쳐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던데아어야 씨, 버리고 가자. 아, 이거 버리면 안 돼. 이거. 잠깐만, 아, 나 너무 무서워. i 아, 아, <웃음> 아, 여 어디... 진짜... 야! 야! 개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잠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어 여기 야! 야! 야! 여기다 여 야! 다 야! 야! 야! 야! 야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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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, 나 뒤에서 닿지 아, 말라고! 야! 야, 나나 나나 찍고 있었어! 오, 아. 어, 어, 미친다! 야, 나 무서워! 잠깐만! 아! 야, 나랑 아! 나 아! 아! 이거야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